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어, 2022년 1월 13일 기준이고요. 드디어 3080 12기가 버전하고, 그리고 2060 12기가 버전 두 가지가 수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음, 2060 12기가도 70만원 넘는 가격에 나왔고요 거의 지금 판매 가격은 80만원 정도 가까이 하죠 그리고 3080 12기가도 제가 2 0 0만 넘는 가격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220만원 정도에 판매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뭐좀싼제품이210 몇만원 이긴 한데 꽤나 비싼 가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뭐 기다리는게 큰 의미가 없을거다 가성비가 별로 없을 것이다 역시나 생각한대로 흘러갔습니다 뭐 이드름 가격이 조금 내려갔으니까 그 가격도 내려가지 않을까요 하신 분들 많은데 아시다시피 뭐 360만원까지 이더가 떨어졌지만 다시 400만원까지 복구된 시점이고요 이더는 뭐 기억하시면 기억하겠지만 작년 초에는 사실 200만원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높은 시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의 편이셀이 올뻔해서 중고가격이 살짝 출렁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가격이 확실히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더 가격이 200만원 한 중반까지 떨어져야 그 가격이 좀 내리는 걸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집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번 주 영상은 어쩔 수 없이 자막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일단 6900 XT 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플래그십 하이엔드 제품군입니다. 6900 XT는 명실공이 지금 가장 좋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다만 여러분 아시피 어, 얘가 지금 레이트레이싱 키면 프레임 저하가 좀 심하다고 뭐 까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6900XT는 레이트레이싱 쓰겠다면 사용하기 좋은 그래픽 카드는 아니고요 작업 용도로도 약간 애매합니다 다만 여러분 스팀 고사양 게임 프로브로 즐기고 싶다고 할 때는 선택하기 좋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초기 출시가가 145만원 정도였는데 지금도 1 7 0만에서 180만원 이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제일 위에 그래픽 카드 중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있는 녀석이고요 어, 3090은 지금 시점에서 사기엔 좀 애매합니다. 3090은 너무 비싼 가격이고 초기 수시가 생각하면 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가격인거죠. 특히 이 3090을 작업용도 쓰든 아니면 게임용도 쓰든 3080과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발 아래 있는 3080ti 하고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 주고 3090 쓰는 건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성전님 3080ti는 살만한가요? 3080ti도 사실 전달 대비 전혀 가격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235만원이에요. 별로 살만한 가격대는 아니고요. 이 3080ti가 뭐 3080이 나오고난 한데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308012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가격 변경 거의 없습니다. 308012가 가 매우 높은 가격에 나왔고 사실상 지금 보시면 은 308010기가가 190만원 어, 3080 12기가가 뭐 210에서 220만원, 그리고 3080ti가 제일 싼 제품 기준으로 235만원이니까, 그 사이에 잘 끼워 넣은 느낌이에요. 음, 그리고 요 놈들이 워낙 3080하고 성능 3080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성비 등수가 3080보다 살짝 처집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3080ti나 3080 12기가, 3090셋다 추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6800XT는 어떤가요? 6800XT는 사실상 6900XT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살 거면 은 6900XT를 사지, 6800XT를 살 이유도 없겠죠. 얘네 실제 구매 가격 보면 한 10만원, 15만원 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기왕이면 은뭐그 정도 가격 주고 최상위 버전 쓰는 게 좋겠죠. 그럼 3080 10기가는 어떤데요? 3080 10기가가 뭐, 3080 12기가가 나온다고 가격이 내려가진 않았지만, 여전히 뭐 저번달하고 거의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중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저라면 6900 XT 가 일단 우선이 되겠고 그 다음은 3080을볼것 같습니다 물론 3080 가성비가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엔비디아 제품의 저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그나마 이 중에서 가산비가 좀 나은 편이고 그리고 자금 용도 로 다용도로 사용한다고 치면 은 아무래도 3공8 0의 호환성이 좀더 좋기 때문에 3공8 0급 보신다면 그냥 딱3공8 0 10기가 사십시오 저게 베스트고 그리고 나는 뭐 엔비디아 AMD 편견이 없다면 6900 XT 가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볼게요 퍼포먼스 라인업은 6800 노멀부터 2 0 7 0 슈퍼 사이의 제품을 퍼포먼스라고 치는데요 뭐2000 시리즈나 아시 d p 다 단종이 됐으니까 무시해도 될것 같고요 2060 빼고는 다 단종이라고 보시면 돼요3000 시리즈랑 그리고 AMD 6000 시리즈를 보게 돼 있는데 6800은 여전히 물건이 잘안 들어오고 요거 가격이면은 얼마 안 보태면 6 9 0 0 x t 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고요. 3070Ti나 3 0 7 0 봤을 때는 둘이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한 20만원 차이 나는데요. 20만원 차이만큼 그 성능 편차가 없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둘 중에 선택한다 그러면 3070 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6700XT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실 이거랑 3070랑 성능 차이가 없는데 혹은 3070이 소폭 낮다고 생각하는데 6700을 돈가격을 주고 살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 패스하고요. 3070Ti도 사이사 3070하고 동가에 파는데 성능은 3070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살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60ti도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 따지고 보면 이 라인을 살수 있는 거는 6600XT나 3070 뿐입니다. 어 그럼 성준님 가성비는 누가 좋은데요? 6600 xt가 월등히 좋습니다만 6600 xt는 아시다시피 일부 게임에서 여전히 이제 프레임이 조금 저하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기 성능에 비해서 그리고 약간의 호환성을 타기 때문에 솔직히 3070 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3070의 가성비가 안 좋긴 하지만 음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산이 100만원이 안 된다면 6600 xt인 거고 예산이 100만원 이상을 쓸수 있고 한 120만원 가까이 까지쓸수 있다면 3070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둘다뭐 가성비 따지기에는 좀 비싼 느낌이 있긴 한데 지금 시점 와서 이제 가성비 뭐 1월달 대비해서 너무 비싸잖아요 작년 1월에 비교해서 이런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과거 가격은 어차피 돌아가지 못하는 판국이 되었으니 그 중에 그나마 가성비 좋은 놈은 저 둘이다 정도로 이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음... 메인스트림 라인업입니다 메인스트림 라인업은 5700 XT부터 2060 사인업 사이 제품을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2060은 여전히 생산되고 있지만 좀 비싸요 한 80만원 가까이 하고요 뭐 초기 출시할 때 40만원 했던 거 생각하면은 2배 가까이 뛴 거죠 물론 그 가격 영원히 돌아갈 일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비쌉니다 그리고 2060 12기가 버전이 나오는데 이게 2060보다 조금 더 좋고 6기가 버전보다 2069 슈퍼보다 는 조금 밑에 있습니다. 딱요 사이에 잘끼어놨더라고요6600 이랑 비교하면 업체락띠치락 합니다. 게임마다 달라요. 근데 평균적으로 6600이 약간 더 좋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차이 없어요. 한 1% 차이니까 어, 가성비를 한번 보자면 6600이 월등히 좋습니다. 거의 얘네들 15만원 차이 나는데 6600이 비슷한 성능을 내니까요. 그래서 지금 2 0 6 0 12가 산다는건 약간 호갱리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가성비 따질거라면 은뭐 AMD 드라이버 문제 있고 뭐깜빡이 증상도 있고 그렇다는데 AMD 가도 되나요? 이런 소리 꺼내지 마십시오 15만 아낄 수 있습니다 6 7 0 0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진짜 컴퓨터 나는 그래픽 드라이버도 깔고 싶을 지 모른다 그러면은 어, 비싸더라도 3호6 0 가시고요 그게 아니면 6600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진짜 컴맹이고 혹은 나는 뭐 영상 편집에 가속 기능도 쓰고 싶고 다양한 용도로 뭐 원컴 방송도 하고 싶고 그렇다 하면은 상공육공 가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6600어 나는 호환성과 편의성 그러면 상공육공 정도로 조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공육공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93만 주사는좀 그렇습니다 이게 한 80만 원 정도면 생각해보겠는데 아, 93만 원 여튼 퍼포먼스는 요둘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싹다 단종 아니면 어, 살만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밑에 하이베인스트림 어떤가요? 169Ti부터 1060까지요 살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다패스합시죠뭐 80만원? 70만원? 이 급을? 뭐 6,700이 더 싼데? 얘 위에 성능이 훨씬 좋은 놈이 70만원도 안하는데? 얘네는 70만원 넘는다고? 이기 사면 호객님들 이런 호객님 없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그냥 혹자는 뭐1060 중고 사면 되는데요. 1060 중고요. AS도 없는데 30만원 주고 사려고? 좀 아닌 것 같죠? 사실 여러분 음, 1060 중고 골바에는 그냥 1650 쓰시고요. 1650 40만원 안합니다. 아, AS 빵빵하게 3년 있는 거 10만원 주고 사시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 여기 라인은 그냥 볼 필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서 100만원 120만원 견적짜는건 거의 어렵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cpu를 쓰고 보드 쓰고 뭐랩 넣고 그렇다 보면은 이미 그쪽 예산만 8 0만 잡고 극한은 그 예산이 40만원 밖에 안남거든요120 정도 예산일 때 40만원 에살수 있는건 1650 밖에 없습니다 1660, 1660 슈퍼 조금이라 성능 더 높은거 쓰고 싶으면 얘네들 벌써 막 70만원 하고 사실 그거 쓸바에67600 쓰는게 맞으니까 여러분 진짜 게이밍 PC를 사고 싶다면 예산을 140, 150정도에서 잡고 시작한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메인스트림은 여기서 패스하고요 마지막 이제 로우엔드랑 엔트리 한번 보겠는데요 로우엔드랑 엔트리 사실 자, 여기 1030 밑으로는 내장 그래픽하고 다를 바없거나 내장 그래픽보다 못한 놈들입니다 굳이 이거는 살 이유가 없어요 5600G를 써거나 아니, 12600K 같은 거쓰십시오 걔네들 내장 그래픽 쓰니까 훨씬 나아요. 아, 12600K 너무 비싸던데요. 12500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UHD 770 쓰고 있기 때문에, 어, 1030 D4 버전보다는 조금 낮고, D5보다 도 조금 낮은,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거 쓰신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차 내장 그래픽. 그럼 성대님요 위에는 살 만한 거 있나요? 일단, 550은 쓸모 없고, 560도 쓸모가 없습니다. 뭐 단종해서 판매도 안 합니다. 1050 쓰자니, 30만원 주고 있던 성능 쓰자니, 돈이 아깝고요. 솔직히 <웃음> 진짜 돈이 아까워요. <웃음> 내장 그래픽보다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30만 원 주고 저거 쓴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1050 Ti는 어떤데요? 30만 원 주고 1050 Ti도 좀 아닌 것 같아요. 1050보다 1050 Ti가 나은 건 맞지만 둘이 돈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성능도 더 좋으니까요. 근데 1050 Ti도 좀 애매합니다. 굳이 쓰겠다면 적어도 1060이나 성능이 비슷한 1650을 쓰십시오. 1650 40만 원. 정도 주면 살수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DDR6 버전. 요거 쓰시는 게 그나마 하이라이너에서 살수 있는 제품입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이 다 패스하시면 됩니다. 요거 솔직히 가성비로 따지면 은 1% 성능 내는 게 거의 뭐3공7 0급으로 가성비가 안 좋은데요. 그래도 하이라이너에서 살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라 생각하고, 어, 요거 색칠 하나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사지 말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전례 한번 해드릴까요 어, 여러분 하이엔드나 플래식 플래그십 본다면 은6900 XT 혹은 3080보십시오 다용도로 쓴다면 3080이 좋을 거고요 여러분이 좀 굿게임 위주로 한다 그럴때도 3080이 좋을 겁니다 근데 고사양 스팀게임 위주로만 한다 그리고 나는 뭐 레이트레싱 기능 같은 건잘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6900 XT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퍼포먼스 라인업 본다고 쳤을 때는 퍼포먼스는 지금 3070, 상급 본다면 퍼포먼스 라인업 쪽에서 상급. 상급. 3070 가는 게뭐 3060ti나 아니면 3070ti 가는 것보다는 가성비가 좋고요. 6600xt 가 여기는 그나마 좀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만, 어, 일부 보드의 호환성 문제나 깜빡이 증상이 보고되고 있으니까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이 6600xt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절대 성능은 상공층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가성비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메인스트림 본다고 쳤을때는 6 6 0 0백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용도로 사용한다 나는 작업도 해야된다 m v 가속기능써야된다하신 분들은 3060 가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컴퓨터 이6 6 0 0도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좋아요 적어도 드라이브 완전히 지우고 재설치 할줄 아시는 분뭐 ddu 쓸줄 알고 드라이버, 최신 버전 받을 줄 아신 분. 그런 분들 쓰면 됩니다. 아예성질이그 놈,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거 6200 쓰면 안 돼. 아, 그리고 하이 메인스트림은 없습니다. 살게 없어요. 그냥 패스하시고요. 그리고, 로우 엔드나 엔트리급 본다면, 그니까 러 40만 이하 그래프카드, 1650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 구매가는 43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딱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곧 있으면은, 이번 달말 쯤에 3050도 출시가 될 텐데요 3050 출시되면 특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밑에 급살거 없다 막 우상이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하이 메인스트림 1660 이런 시리즈 보신 분들 아니면 2060 정도까지 보신 분들 그분들은 그러면 구매를 조금 미루시고 한 2월 초에 구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1월 말 쯤에 3050 특가를 하는 거 한번 보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특가 가격 얼만데요 나도 잘 몰라. 한4 0만쯤안할까 특가인데? <웃음> 여튼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빠이빠이